아, 이네이야한지로 너무 좋아. 와. 내가 졌다. 미사일까지 싸도 안 통하는 닥정벌 새끼한테 어떻게 이겨? 이 좆더러 해라 이 개새끼야. <목소리> 새끼. 저발포했다는아 그럼 치고는 바 이제 우리 다 뒤진 거야? 야, 난 지금까지 여자랑 도못 추고 살았는데. 야, 미친 발 네가 포기면 누가 붙으라고? 아빠가 좆밥 새끼였구나. 저씹새끼 어떻게 본벼 그래. 몸다는데 포기? 가 새끼야. 네가 포기하면 지구은 끝장나는데 그렇게 쟁점이 없나 걱정 마, 씨새끼야. 데이터가 있으니까 야, 저 새끼 지금 포기한 거냐? 몰라 이 개새끼야. 듣고 싶은 마이크 척 갖다 놓어지 네가 포기하면 내가 지구을폭파시다니까말귀를못 알아처먹냐? 뭐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잖아. 그 데이터가 누구지? 말해봐. 저기 있는 새끼들 하나같이 짐까에 좁바대 학에서 학구먹은 버러지. 사회의 찌그레기들뿐인데 어떻게 날 이긴단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우리 적어도 고등학교 나왔다개 호루 새끼야 미스터 사탄도 너보고 척같이 생겼대잖아 야! 저 선우공 저 병신새끼가 분명히 미스터 사탄이 됐다라고 짓거릴 거야 나 지금 똥 마려우니까 건드면 죽여버린다고 전해줘 저 척같은 새끼 세린지 셀이든지 저 시발 초등학교도 안다온 새끼가 말 존나 싸가지고 껴니 다음 주자가 마지막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새끼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 야! 저 새끼가 다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빨리 택시 좀 불러주라 미스터 사탄 이젠 네가 나갈 차례다 준비해 후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이럴 줄 알았어 오공 개새끼 얘들아 나 지금 똥공 찢었다고 해 빨리 미스터 사탄? 아그 새끼는 왜 사탄은 족밥 중에 개족밥인데 왜 그놈을 사탄 아저씨가 희생양이네요? 도대체 미스터 사탄 저 겁쟁이 병신새끼를 내세우는 이유가 뭐야? 젖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피콜로 셀이 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야 미안한 얘기지만 사탄이 똥꼬를 한번 대주는 걸로 하고 우리 모두 지구를 지키는 걸로 가자 사탄 새끼가 족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강한 척한 걸 생각하면 그 정도 희생은 정당하다고 본다 미터 사탄 족같이 생겼는데 괜히 저 새끼 보냈다가 괜히 벌레 새끼 성질 건드려서 지구 폭발시키면 그도 어떡하지? 사탄을 보내는 게 옳은 선택이야 개양아치 새끼들 저 <웃음> X새끼들은 악마야 정신새끼들 육질을 알아보이네 어디까지 재활하나 보자 차라리 네 마노라를 파는 건 어때? 지구의존망이 걸린 일이야 걔들은 좋아하는 상대가 없을 땐 여자도 상대한다고 들었어 사탄은 너무 못생겼어 너 지금 왜이 개씹새끼야 말 다했냐? 어디 남의 마노라를 파서 지구를 구하자? 난 창녀라는 미친 메두기 씨발새끼 나지에만 표출해버릴 줄 알아? 개레